아이가 안고 나오는 거야? 뭐야? 뭐야? 오! 오, 뭐, 뭐, 뭐,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? 오! 엄청 커졌어, 갑자기. 대박. 어, 첫 버스인가요? 어, 진짜 빨간에, 빨간 코네, 빨간 코. 보스, 보스. 망했다. 나 콤보 하나도 연습 안 했는데. 나오는 음. 거 맞죠? 자, 잠깐만. 2, 2, A, D, 떠올려. 아! 어, 뭐야. 태국 저도 이상해 오오 어 가고? 오이씨 아. 어? 뭐 이렇게 어려워 은거야 어? 죽었어 야, 너무 너무 어려운데? 어떻게 피해 이거를? 야, 씨. 아, 뭐 어떻게 쓰는 거야? 1프트 w w w w f 어쪽한테오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야야야야야야 아, w 리요 바닥 생김이 피어하셔야 되는데, w 요 W. 아 오케이, W. W. 어이씨. 컴가안 되니까 너무 어렵다. 아 어, 어,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누나, 누나스틱님 반갑습니다. W에요? 어이씨. 뭐야, 뭐야? 어? 아, 이게 도망가는 거구나. 오, 재밌다. 오, 이런 재밌는 스킬을. 오, 어허. 이 이제, 이제 대충 대충 도망가는 법다. 아이고 좋았다, 좋다, 좋다, 좋다. 뛰어, 뛰어, 뛰어. 오케이. 아하. 어, 새로운 신기술 배웠습니다. 아, 이 재밌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도망가! 위험해, 위험해. 오우씨, 뭐야. 오늘 취사한 거 아니야? 오... 잡았다! 클리어!